이번 시간은 뒷좌석에도 시원한 바람을 보내줄 니로 2열 에어벤트 장착입니다 2열 송풍구가 없는 옵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송풍구 자리가 막혀있는데요 기아 순정 제품을 이용해 교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기어를 탈거하고요 센터 콘솔 어셈블리 를 탈거합니다 조심스럽게 탈거했으면 기존 민자 커버 대신 송풍구 전용 커버와 에어덕트 그리고 송풍구를 장착합니다 제거와 장착모두 볼트로 고정되는 방식이니 힘으로 막 뜯으면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장착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차량으로 들어와 프론트에 바람을 뒷좌서까지 보내줄 각종 덕트들을 장착해줍니다 덕트 장착이 완료되었으면 센터 콘솔을 다시 장착 후 탈거했던 각종 커넥터며 트림들을 장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어본까지 확실하게 체결해 주고요 풍량은 다리방향으로 세팅 후 풍량을 최대로 세팅해 뒷좌석 송풍구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좌석에도 충분한 바람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2열 에어벤트 장착시 공조기 풍향을 다리쪽으로 세팅해야 바람이 원활하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